이번에는 버터톱시방 성형을 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원노포형을 보여드리고 있죠? 버터톱시방도 마찬가지로 원노포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밀대로 밀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말대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은 그냥 위에서 밑으로 하겠습니다. 가스를 충분히 빼야 되겠죠 가스를 충분히 빼주시고 자, 만들기 편하게 위에서 밑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음에 한번 확인해보면 잘되있었죠그 음. 다음에 유선형으로 잘 만든 다음에 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반죽을 넣으면 항상 주먹을 주고 눌러주세두 손으로 하면 더 빠르겠죠? 눌러주시면 반죽이 밑바닥에 잘 접착을 해서 밑면이 평평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발효가 완료된 버터 톱 식빵에 2차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고 윗면을 자른 후에 버터를 한줄 자르는 것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팬높이보다 반죽이 1cm 이하 가장 높은 부분이 1cm 이하에 있을 때가 적절한 발효 완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1cm 정도로 잘라 주십시오 얘는 1cm 정도로 살짝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터는 너무 많이 짜면 은 옆면으로 흘러서 밑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오븐에 흥건히 보이면서 타서 작업장이 푸른 연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많이 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줄을 짜 주십시오. 이것은 맛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벌어짐을 유도하는 거니까 한 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븐에 넣어서 굽기를 하면 맛기가 되겠습니다.